지금 뭐 와이파이가 되다보니까 뭔가 잘못되기도 하고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특히 젊은 사람들인데는 더욱더 중요할 수 있는 이수기사주의 이런 그궁합과그 다음에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사례로 우리가 연예인 중에서 이승기의 사주 그 다음에 JTBC 안나경 아나운서의 사주를 가지고 오늘 우리 샘플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뭐또 다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뭐 일치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 배필과 검실 부부를 우리 만나는 법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이들이 행복해질 것인가 근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어, 궁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은이 궁합이 좋다 해가지고 무엇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어? 또 불행해지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간단한 그동안에 우리가 습성으로 맺어왔던 이런 궁합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벗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누구나 다 우리는 궁합이라는 것을 중요시 안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잡한다 10년을 잡한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구조다. 자, 그래서 이 술이 사주를 가지고 우리는 천상 배필이 언제 오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금실 부분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함께 잘살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돼요. 궁합이 좋다, 나쁘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궁합은 이혼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너무 상관없다고 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은 궁합이 좋대서 이혼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궁합이 나쁘대서 이혼을 안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궁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합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는 궁합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궁합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는 궁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궁합을 했다 그죠? 그러면 이 궁합의 궁합의 뜻을 우리는 한번 보자 이것을 우리는 분해를 한번 해봅니다. 분해 분해를 한번 해보면 궁합이 좋다 나쁘다의 차이는 뭘까요? 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지구 밑에 있다는 거다 그죠? 지붕, 한 지붕 아래에 누가? 두 명이 있다는합다 그지? 한 지붕 아래에 두 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말을 응? 집안에 응? 집안에 똑같은 말을 할수 일치하는 이견이 일치가 되는 것이 궁합이라는 거다 한 지붕 안에 네? 두 명이 있는데 이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 궁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합에는 궁합이 좋다 나쁘다가 이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지 그죠? 궁합이 좋다 나쁘다가 그러면 궁합에는 우리가 여러가지 유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는 궁합이 우리는 운세궁합 두번째 너무나 이 금실부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에요 이 이것은 무슨 궁합? 비쟁이궁합 금실부부의 근원이 우리는 비쟁이궁합이에요 세번째는 우리는 인연궁합 네번째는 유형궁합 다섯번째는 뭐예요? 유, 유형 궁합이 있으니까, 감승 궁합. 여섯 번째는, 전생 궁합. 이 대표적인 것이 여섯 개 궁합이 있어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두 개의 궁합이 있기는 했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그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까지 해가지고 천상베필과 검실부부를 찾는 직접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가지고 상담을 할수 있을 때까지 상담까지는 좀 곤란하겠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타려갖고 나는 얼마나 천상베필인가 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부부라면 한번 맞춰봐도 될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든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자가 테스트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부부들이 자가 테스트, 어쩌면 연인들이 자가 테스트 할수 있때까지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 놓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상담하러 가지 않아도 스스로 집에서 우리가 테스트 할수 있도록 만일 또 설을 보러 간다, 마술을 보러 간다 하면 미리 한번 테스트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내가 또마술을 보러 갈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인데 정말로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풀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런 궁합을 가지고, 궁합의 정도에 따라갖고 이런 천상 배필과, 검실 부부가 언제 올 것이며, 어느 시기에 만나야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플러스,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가르쳐, 들리지를 못한 뭐 부분들이 있어요. 공부한 사람도, 어, 안 가르쳐 준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운 사람도 있, 간혹 있을 것이다. <목소리>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나를 위한, 상대를 위한, 나를 위한 상대를 위한 선택.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부부가 되게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과 남의 상대를 위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어, 이제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소리사주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갈 때 우리는 운명수로서 계산합니다. 그치? 자, 운명수를 계산하는데 이 운명수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 내가 계산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가서 운명수 운명수 계산법이라고 치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리사주 동영상에 이 운명수를 상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풀어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갖고 개별적으로 운명수를 계산해보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 거기 보시게 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수와, 어, 부부들의 운명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적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치실 때 운명수만 치게 되면 운명수 계산법이라고 놓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해낼 수 있다. 아시겠죠? 유튜브에 완전히 공개 놨어요. 큰차근히 그렇게 운명수 계산법이라고 그 동영상을 보시기 바란다. 그게 한, 한 시간 분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명수로부터 우리는 풀게 되는데, 수리사주는 단세 가지만 있으면 푼다. 어떻게? 첫 번째는 운명수와 두 번째는 나이와 세 번째는 만나 시기 어? 만나 시기 예 우리가 만나지다안했는데 나만 시기를 하면 돼 남녀 남자 구분이네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아 위무수 응 음. 그래서 이 세계만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표직인 우리 방송인 중에서 우리가 이승기 여기서 뭐 우리가 혹시 제가 좋은 말도 놓고, 나쁜 말도 놓으더라도 이해하시고, 혹시 내가 실수하더라도, 뭐, 우리 배우 이승기가 내보고 시비는 안 할까, 이게 그제? 내가 큰, 뭐, 잘못도 아니겠데 그러면, 우리 JTBC, 안날경 아나운서도 내는데 시비는 안할것 같아. 자, 그래서, 이들의 운명수를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고 특징적인 것을 찾아보니까, 이승기, 군은, 그제 여기서 남선녀 이야기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푸는거예요 이승기, 배우 이승기는 운명수가 21번에 현재 31세, 남 이런 것이고 그죠 안나겐 아나운서는 운명번호 20번에 29세에 여 이두 분에 대해서, 이두 분의 배필은 어떤 배필일까 이두분을 같은 거내궁 꿈을 보는 게 아니라 이두 사람이 앞으로 가장 좋은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일까 이것을 지금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기 군은 어디에 어떻게 해? 31세에 우리가 운명수가 21번이라는 것이고 안나경 아나운서는 운명수가 20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 개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것을 기반을 해서 우리가 지금 풀어 갈게요. 자, 이것을 수리 법칙을 적용하게 되게 되면 여기 때는 3 5 7 1 1 3 3 우리가 수리법칙을 적용하게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지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천상 배필이 오는 시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두 사람의 천상 배필이 오는 시기.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인연을 맺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성기, 운명주기. 여기는 안나경 운명주기를 우리는 한번 그려볼게요. 콜라도 정말로 잘고 났네 그죠? <웃음> 자이두 분의 지금 가는 시기가 이승기 이승기 씨는 어떻게? 내리막길의 고비를 시기를 타고 우리는 기어의 시기에 왔어요 그죠? 자 여기는 지금 한참 좋은 시기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 그렇게 운이 어떻게 되면 담당의 안서는 지금은 사상 최대로 운이 좋은 시기다 그죠? 자 그러면 이승기씨는 어떻게? 올해부터, 2018년부터 이때부터 우리는 천상 배필이 오는 시기 됩니다 천상 배필이 오는 시기 자 안나경 아나운서는 어떻게? 작년, 저작년 한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우리는 천상 백필이 오는 시기다 그제? 3년이 아니고 4년 전이다 그제? 4년 정도 되겠네 자 그러면 이것의 좋은 시기가 올해 내년까지다 그제? 내년 2019년까지 이 시기가 일단 천상배 백필이 좋은 인연이 오게 되는 시기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인연을 만나야 되겠죠 그제? 이때 만나야만이 천상 배필이되는거예요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거겠죠 자 지금은 어떻게? 이승희씨는 지금까지 만났던 인연들은 이 천상 1필이 아니에요 이? 자 그러면 올해부터 올해 어떻게 3월 이후부터 3월 이후 이후로 새롭게 만나서 만나서 하는건 아니에요 이? 그렇 때문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대면하고 없고 우리가 만난 인연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3월 이후부터 <웃음> 3월 이후부터 만나는 인연이 우리는 천상 백필이 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뭔일 알겠어요 응? 제가 몰랐네 아... 물어보세요 자 기침이 나오잖아 자 이제 천상 백끼리에 오는 <웃음> <고른> 시기다 그러면 <웃음> 지금 어떻게 <웃음> 안나킹 아누스는 <웃음> 이제 기회가 올해하고 내년까지밖에 없다 안 없다면 누구말따나 만난 사람이 없다면 그러나 이 시기에 내가 누구말따나 연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지 않는 상태라도 이때 만난 인연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는 천상 배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뭐, 천하의 지금 최고의 운을 갖고 있는 거요 인생일 때에. 자, 그러면 이성길 씨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추세는 했지만은, 어떻게, 운은 아직까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좋은 운은 아니다. 그렇지? 그러나, 말년으로 가면서 갈수록 이 운은 굉장히 커가겠지. 자, 그러면, 이때 만난 이 천상 대필이 오는 시기인데, 이때부터 우리는 검실 부부는 누구까 하는 거네, 그제? 자, 검실 부부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검실 있잖아요, 그제? 우리와 거북이 이만큼. 이렇게 부부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검실 부부라는 것은, 빚을, 서로에게 빚을 갖겠다고, 우리가, 어, 하는 사람 부부다를 그렇게 서로 빚을 갖겠다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우리는 금실부부다 그러면 이 부부들의 운을 <웃음> 참 이렇으니 <이런 웃음> 내가 어떻게 골라도 골라도 둘이를 이렇게 딱 맞추면 정말로 그지? 정말로 궁합은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여 뒤에는 성질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궁합이 안 맞아요. 자, 리가 운세궁합은, 자,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금실부부라는 것은 이 운세궁합을 기점으로 해서 푸는 거예요. 운세궁합은 어디서 노느냐 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상가 이래서 노는, 이 궁합이, 우리는 운세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세궁합. 자, 그래서, 운세궁합으로는, 만약 이두 분이 뭐, 지금 먼저 봤기 때문에 안 되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새롭게 이런, 어, 운명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맛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운세궁합은, 그저 그만인 거지.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경처럼, 이 다중한 궁합이다. 안경궁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안경궁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운세궁합 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상대도 운이 좋은 거. 상대도 운이 좋을 때는 이것이 바로 금실 부부가 되는 거야.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을 때. 이것이 우리는 운세궁합이 된다. 그럼 둘이 이렇게 궁합을 맞춘다고 하게 되면 운세궁합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거야. 운세궁합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궁합이다. 둘이가 나타내는 천상 배필이 오는 시기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가야 맞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내가 풀겠습니다. 다음 궁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이승기 씨는 겉으로는 아주 다진다금하고 상냥하고 이렇게 되는데, 속으로는 복이 아니게, 이렇게 내면적인 아주 고집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내면 고집형 타입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지만은 속으로는 아닌 것이 굉장히 많이있다그 다음에 여기는 안나경 아나운서는 아주 신중고민형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겉으로 봐도 또신중고민같 같이 타입으로 여기시겠죠 자 이런 타입으로 여기진다 그런데 행동 특성을 보게 되게 되면 이승기 씨는 다소 개팍한 특성을 갖고 있다. 저, 보기보다는 어떻게 피해기, 분이 상한다든지 어떤 일에 봉착이 된다면 아주 개팍한 성질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안나경강 사원은 겉으로는 어떻게 아주 상냥할 수도 있다. 그치? 너무 어떻게 응? 부드럽고 상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보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강할 수도 있다는 거다 고집이 아주 단단하게 있었다 그러면 밖에서는 어떻게 굉장히 부드럽고 활동적이지만 은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주 깐깐한 그런 응?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치?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행동, 행동성이라고 그랬지. 이승기 씨는 어떻게? 포 잡는 걸좀 좋아할 것 같아. 그치? 뭐, 내쉬우는 걸좀 좋아할 것 같아. 그치? 내쉬우는 걸좀 좋아할 것 같아. 그와 반면에 어떻게? 안나기 위해서는 행동은 이렇게 부드럽게, 겉으로 표출하는 것은 부드럽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또 타일적인 성격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쵸? 아주 타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둘이는 이 성격 속에서 거의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기점물 해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천상백비는 두 분, 둘이가 지금부터 이승희 씨는 올해, 내년, 후 내년, 이거 한 3, 4년 동안에는 아주 좋은 인연들이 온다. 그런데 좋은 인연들이 단한번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승기 씨는 지금까지 안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대상자가 아니고 아예 모르는 새로운 대상자가 우리는 천상의, 천상 배필이 된다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연 법적으로 인연궁합을 한번 풀어볼게요. 인연궁합을 풀 때는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점으로 한다. 그지? 하늘과 땅. 자, 하늘과 땅과 물이나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분는아니지만이두분을예로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하경 안하수는 치다. 그지? 이거는 안하경 안하수는 치다. 이거는 이승기 씨는 인이다, 그제? 그러면 인형궁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겠지, 그제?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한 명은 땅으로 구성돼 있고 하나는 여기서 활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활동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지. 든든한 우리는 텃바셔서 나무가 무럭무럭 차라게 되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가 열매를 풍부하게 열수 있는 그런 공간이돼 두리가 많이 아니, 그건 아니지만은 두리가 이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성기씨는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구해야 되겠지 그죠지이성기씨는 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떻게? 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성기씨는 쥐가 더 좋아 텃밭이 쫙 깔려 있을 때 있는데 그런데 이승기씨는 어느정도 우뚝섰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부인이 어떻게? 포도하게 꽃같이 자기가 이렇게 살펴가면서도 구왕이 좋을 수도 있는거예요그상대적인거에만일 예를 들어서 이승기가 조금만더 부족하다고 있으면 이런 사람을 구하는게 좋아요 그렇지만 지가 우뚝섰기 때문에 우회사람들도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좋은데 이승기씨가 가지고 있는 인인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인과 인인이 있으면 이는 시끄러운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 구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안은 어떻게 해? 이거는 지를 가지고 있는 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인연법은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되될수 있으면 배제를 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땅땅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 땅하고 사업만 하겠지 그치? 사람사람이 이렇게 인인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 서로 다투기만 할 것이다 그치? 그래서 인연궁합으로는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이 인연궁합이고 자, 그 다음에 인연궁합을 풀었으면 이것을 우리는 풀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가지고 있는 전생의 궁합을 한가 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혼의 궁합이, 그러니까 영혼의 궁합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생에 누가 살았다. 이거 뭐 전생에 누구겠다. 이것지 아니라 이 영혼의 삶으로 영혼의 이런 합도를 우리는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생이라고 하는데 이 전생의 궁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승희씨는 1입니까? 어떻게? 제일 좋은 우리는 전생궁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까? 이거는 1밖에 없대 그제 그래서 전생궁합이 좋은 사람은 이것밖에 없다 자그그 대신에 우리는 아나격 아나운스는 어떻게? 이것이 4번이잖아요. 그지 4번이니까 4번만 빼고 그러면 3번도 우리는 좋을 것이고 그치? 2번도 우리는 친구 사이니까 좋으니까 3번, 2번이 있는 이런 우리는 전생수를 가지고 있으면 다 좋겠다 그치? 이거는 여기서 푸는 거예요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술을 가지고 이것을 풀게 되게 되면 충분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전생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 푸는 거예요. 이것이 업장수인데업장수를두개 합치게 되게 되면 이것은 어디가 부모와 자식 사이가 되는 그런 인연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전쟁국악을 하기 위요 이거는 어떻게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각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장군과 부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어감에서 응? 이건 어감에서못 벗어나겠지, 그지어감에서 있다면 푹어는다는 거다잉?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풀게 되게 되면 박명수라는 거, 그지그 성질을 못이기푹 튀는 거예요 네? 아니, 박명수가 아니네 이거는 우리는 그 업장이 돼가지고 아니다, 그거는 실수했다잉? 이? 이거는 이, 나중에 업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푹 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여기서여기서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억압이 되니까 이사번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나경 아나눠서는 어떻게 업장수가 3이나 2가 대상이고 이승희씨는 어떻게 같은 전생의 업장수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잘 보살피겠지 잘 가리키고 잘 보살피겠지 이것이 우리는 전생 공감이라는 거에요 자, 그러면 전세궁합을 벗어놨어 아까 유형, 유형궁합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감성궁합을 조금 이따가고 유형궁합에는 우리는 이승기씨는 어떻게? 내명코지핑이다안은 네 어떻게? 신중코미닝이다 이거는 우리가 두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다. 둘이다. 이런 타입이 있으면 어떻게, 같은 유형의 타입이 있을 때에는 이 궁합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두 분인 데는 단순 판단형의 타입이, 그렇지, 단순 사고를 하는 타입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순간도전형 세번째는 적극행동형 타입들이 이 생각하고 앞으로 부부 사이가 나아가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소 신중한 이런 국민들이 있어요 신중하지만은 옆에서 어떻게 힘을 불쏘고 공격적으로 후원을 하는 이런 타입이 부부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구조를 갖고 있겠죠 응?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는 이 두기가 올때 지금부터 그 사이에 정년기 결혼정년기에 결혼정년기에 오는 상대는 모두가 가장 응? 나에게는 전부 다 좋은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것이 결혼 청년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인연, 여기서는 인연, 여기서는 한 4년, 4년. 이 사이에 오는 인연들은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나에게 어떻게? 전부 다빛을 갖기 위해서 오는 인연들이다 자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풀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감성궁합이다. 감성궁합. 자, 감성궁합을 우리가 풀게 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초상왕론이 작용하는 거예요. 상생상극론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촉상왕론이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승기씨는 이승기씨는 이거고 안나영씨는 이거다 그치? 그러면 그 이승기씨는 어떤 사람이 좋겠나 요렇게 촉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요렇게 촉 왕하는 사람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감성궁합이 이승기씨에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승기씨는 강경이 뛰어난 것아요 그러면 안나경씨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그렇게 안나경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지 그제? 나를 촉해주고 왕해주는 타입이 그러면 여기 있는 타입과 여기 있는 타입이다 그러면 만일 이와 안이 많이 선을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는 좋지만, 안에는 그다지,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 타입이고, 자기인 데는 감성궁합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게 되면, 남자와 역은, 어, 좋은 감성궁합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생각하세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남자가 생해주는 거. 남자가 이렇게 공격해 주는 것이 가정은 편한 가정이에요. 무슨 자 이제 무슨 자 이제 여자가 남 여자가 남편을 생각하고 여자가 남편을 왕하는 것보다는 이? 남편이 부인을 쳐하고 남편이 부인을 왕하는 타입이 훨씬 좋다는 거다. 무슨 자 이제. 응? 왕으로. 초, 초 생한 게 아니고 초. 상초 어, 상황그러니까 아, 요거는 상초이고 음. 여기서는 상왕이다잉. 그렇기는 상초 상황하는 이런 남편이 더 중요한 거야잉. 그럼 역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역으로 되면 부인은 좀 외로워질 수밖에 없지, 그치? 뭔가 좀잘 어? 안맞는거야 멘트야 있지 그런 뭔가 잘 안맞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해야? 나중에 상담하고 돼있어요 꼭 요구가 면 상담하게 돼있어요 어디로 상담하러 온대 이거는 수리사주밖에 못 보기 때문에 수리사주로 상담하러 오겠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그래서 분명히 남편이 부인을초하기든지 남편이 부인을 생왕할 때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응? 그다지 큰 문제가 잘안 생길 경우가 많아요 성질적인 측면에서 응? <웃음> 이해 되시지요? 응? 자 그래서 이 감성궁합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응? 그런데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는 내가 풀 수가 없는데 체질을 연구하게 되게 되면 정말로 또 중요한 우리, 응, 그 시기 궁합도 풀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라 하되어요 건강 궁합이.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궁합만, 궁합만 좋대서 이것이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응? 자,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궁합이 좋아서 이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합이 좋은 사람이 이혼한거와 궁합이 어떻게? 나쁜 사람이 이혼했을 경우에 우리는 현상을 보면 됩니 현상 자, 우리 그래서 우리는 궁합과 우리의 이혼은 다른 것이다. 그치? 옛날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응? 궁합과 결혼은 다르고 연애와 결혼도 다르다. 그치? 다 그러면 궁합과 이혼도 다르고 연애와 결혼도 다르다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풀어줘야 돼. 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젊은 사람들, 연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친구와 그 연애와 결혼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엄청난 이혼율이라든지 엄청난 불화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알게 되게 되면 그것을 많은 부분, 우리가 소화를 시켜나가고 조화를 이어나갈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꼭 풀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궁합이 좋을 때 이혼하는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이 이혼했을 때의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잖아요 그래? 자 그러면 궁합이 좋은 사람이 이혼했을 때의 현상 궁합이 나쁜 사람이 이혼을 했을 때의 현상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궁합이 좋은 사람이 이혼을 하실 때는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우리가 만남도 하고 할 가능성이 높아 이해되시죠? 궁합이 좋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서고 그거로 이렇게 치닫지는 않는다는 거다 자 그런데 궁합이 나쁜 상태에서 우리가 이혼을 하게 게되 되면 이거는 완전히 여기나 이야. 응? 돌아서군다돌아서군다돌아서는다는 거. 그렇게 완전히 우리는 말이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 이제 더 이상 서 상종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치닫게 되는 경우에요 현실에 그런 게 많이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남남 그뭐 청소년 그거는 조금 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떻게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평생 직장이라든지 평생 취급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평생 우리는 직장을 가지든지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부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이런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혼자서 가는 길과 둘이서 합쳐서 가는 길은 얼마나 다를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는 거야 그러면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은 남편의 운을 내가 받아서 대신 살아가기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반대 아니에요 부인은 남편한테만 줄수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이, 서로 서로 마찬가지죠 뭐자 그런데 부인이 항상 남편을 많은 것을 우리는 베푸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어? 부인의 마음이야 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의 운은 섞어서 쓸 쓸수 있어요. 부부승은 자, 그러면 단적인 예를 한번 해볼까요? 단적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 예를 들기로 우리 막 대표적인 글을 의사라고 하해 보자고요.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타고난 운명이 의사면서 이 의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재능과 적성과 운명적으로 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역량이라든지 공부의 역량으로 인해서 공부를 잘해서 어사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사를 하게 되면 자, 운명적으로 재능적으로 어사의 길을, 어사의 길을 가면 딱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런 어사라도 이것이 아니고 이리로 가는거예요 환경과 노력, 이 공부에 의해서 의사가 돼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나중에 출세를 하겠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의 길을 간다면 훨씬 유명해지고 훨씬 이름나겠고 훨씬 좋은 그게 되겠죠 그런데 의사의 길이 아닌 사람이 의사에 갔을 때는 중간에도 나고 할수 있는 사람이 많고당한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의사생활을 하면서 탐탐짜리 안은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사고라든지 뭐또 망한다든지 개업을 해갖고 망한다든지 이런 일을 파산이라든지 이런 일을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훨씬 많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둘이는 어떻게 하겠나? 내가 운명의 길이 어사라 가게 되게 되면 나는 어떤 배우자를, 어떤 목적을 배우자라도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먼저 되겠죠? 나는 그냥 가면 돼. 내가할 길이니까. 그거는 이제 상대는, 배우자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나는 어사로, 어, 어사이기 이기는 하지만 운명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상대 부부를 만날 때 이런 재능을 가지고 여사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부인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내이 의사의 길이 아주 순탄하다는 거다.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재능이 없어갖고 이 길을 선택하게 되면 남편이 어떻게 이내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재능을 가지고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방송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연예인이고 이거기 이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보자 내가 탤런트인데 내가 재능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인데 탈런트로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2주 3주밖에 조연 밖에 못해 조연 밖에 못해 그러면 나는 남편을 얻을 때 누구를 얻어야 되겠나? 그렇죠. 연예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얻게 되면 내가 주연으로갈수 있다는 거다 운이 무슨 음. 얘기지 음. 그러면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거기에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선택해줄 배우자 선택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어요 궁합이 좋은 것도 당연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해줄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할 것인가? 이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상담할 때, 굉장히 슬있겠지 아, 누구 말때나내 배우자는 누구고, 뭐, 양띠, 뭐, 소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뭐, 양하고 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거는, 운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몇살 차이, 몇살 차이면 뭐할 거냐, 그지? 말도 잘 살고, 자가도 잘 살고, 음, 음, 연상의 뭐, 여인도 많고, 연상의 남편도 많고, 그러는데. 그죠? 그안 그건, 그건 논리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자, 지가 우리가 선택할 때는 궁합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할 것인가? 남편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해요 내가 남편을 성공을 시키고 되면 나는 편하잖아 그치? 나는 자동적으로 편한 거야 그런데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내힘만 부족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남편이 그런 사람을 내가 택해오면 내가 출시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가는 거야 자, 저번 우리가, 저는, 지난, 지난, 어, 부분에, 우리가, 문, 어,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우리 궁합풀이 해왔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 김정숙 여사가 없었다면, 지금 이 시기가 없다, 이 말이야. 분명요 그, 그건 엄청난 힘을 밀어준 거야. 이. 진짜, 그 뭐고, 김정숙 여사 없을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없는 거야. 우리 풀어봤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할 것인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인가를 우리는 풀어줘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수리 40밖에 더 있겠나? 없겠지? 다른 것은 논리가 뭐몇살 차이가 나다고 궁합이 좋고 이는 궁합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는 거아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까? 젊은 사람들이다.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 그지? 연애와 결혼은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한 거 있다, 그지? 들어봤나요? 네. 여기 있지? 연애와 결혼은 항상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늘 비법을 우리 풀어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이 결혼으로 너무 <웃음>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야 실패한다는 그 자체는 생활이 어렵고 복잡하고 문제도 야기시키고 부작용도 많고, 온갖 이 사회적인 이런 문제도 야기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만은 확실히 내가 풀어주고 싶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결혼과 우리는 연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여기서 큰 제목은 결혼과 연애는 다르다 그렇죠 자 그려보면 그래 여러분들이 연애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행복이다 그지 그러면 연애는 어떻게 연애라는 것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연인들이 즐거운 것이 행복이야 즐거운 것이 맞나요? 연애는 연애의 이두 단계가 결혼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이거는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모두 다 행복이라는 근본이 있는데 이 행복 속에는 우리가 근본적인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여기는 에 어떻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즐거움이 즐거움이 행복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가정이 안정이 행복을 대변해 주는. 부부 사이에서의 행복은, 가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격 차이는 극복할 수 있지만, 성격 차이는 극복할 수 있지만, 가정의 행복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애라는 것은 어떻게, 가정이라는 초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즐겁지 않으면 연애가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연애라는 것은 이 즐거움이 곧, 어떻게, 해? 행복으로 둔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연애를 할 때,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다. 내가 데이터를 이런 길로 하고 싶다. 아니, 나는 저 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연애가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차이가 궁합의 차이에요. 자, 여기서는 궁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성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다 연애는 같은 목표와 같은 성향과 같은 즐거움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이 연애라는 것이고 자, 부부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연애는 모든 것이 이렇게 평행선을 함께 갈수 있어야 돼 함께, 함께 가는 것이고 결혼은 어떻게?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합으로 가는거예요 한쪽은 연애는 피깅슨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합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궁합을 보러 올때 보게되면요 자기들은 즐거워서 딱 오지만은 항상 이런 것이 태반이라는 거다. 이런 것이 태반이야. 그 다음에 또 연애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쪽이 항상 뭔가 부족할 때 발생되는 거다. 그래서 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궁합인데, 그러면 연애궁합과 결혼궁합은 정반대일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성향도 똑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연애할 때는, 하, 이렇게 하자. 같이 막 즐거워갖고 굉장히 즐겁지만은, 그제? 즐겁게 한데 막상 결혼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똑같은 게 충돌이 되는 거야. 가정이라는 그 잔세가 남아있다 가게 되면, 완전히 그때부터 충돌을. 그렇다 보면 어떻게? 성격 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혼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 그런데 연애할 때는 항상 한쪽이 양보를 하는 것이 궁합이 거의 좋아요. 뭔가 부족한 거야. 뭔가. 아, 뭔가 내인좀 부족하고, 뭔가 나를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궁합이, 결혼궁합은 훨씬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연애할 때, 모든 것이 똑같이 합이 잘 맞다 하는 것은 연애할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거는 연애할 때. 그래서 이런 합을 인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애의 궁합과 결혼 궁합은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 실때 뭔가 이렇게 우리는 면밀히 검토해 줄 필요 있어요. 연애할 때는. 조금 전에 뭘또 해준다 했지? 뭐 순간지으로 내가 이제 먹볼때 조금 이따게 해준다 는거더 중요한 게 있으면 돼 내가 적으로 이제 먹었다 내가 조금 이따게 는 해준다 했잖아 음. 아이씨 전부 다가는거자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이게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이까지만할지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돌싱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죠 돌싱이 뭐예요? 돌아온 싱글 돌아온 싱글이다 그제 그러면 돌아온 싱글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 이건 또 아니잖아 그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의 배우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은 어떻게? 하도 연애를 하다보니까 결혼하자마자 깨지는 사람도 많다 말이에요 야결혼 하자마자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도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이도싱들은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 부족할 때 뭔가 필요해요 도싱도 어떻게 해? 모든 것이 자신이 있으면 이 결혼을 생각 안 하는 응? 위주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돌싱들은 자기가 모든 것이 자신일 때, 금전적으로 활동하는 거 이런 거 자신 있을 때는, 응, 그뭐 다음에 전이라는 말이 잘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돌싱이 어떻게 뭔가 부족할 때, 뭔가 부족할 때 우리는 다시 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기본 옷을 이렇다고 하네, 보자고요. 도싱이라고 한다고. 도싱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만났대. 사람을 만났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기인. 이것이 바로 기인인데, 그죠? 이것이 기인 이것이 기인인데, 우리는 이 기인이 누가 되어야 될까? 아 기인이 우리는 결혼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배우자가 되어야 돼. 기인이 되어야 되는 기인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 선택법은 우리는 어떻게? 기인이라는 것이다 무슨 생각이지? 그러면 기인은 언제 나타날까? 기의 시기에 우리 나타나는 것이 기인이다 그죠? 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이동수로부터 기인은 저쪽기 어떻게 해군의 시기에 이때 나타나는 것은 기인이 아니에요 기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동수로부터 운이 좋아지는 달부터 이 이동수를 딱넘어서해딱 2년 동안 오게 되는 것이 기인이에요 그러면 말만 기인이 아니라 이 기인은 누군가 하는 거다. 나에게 어떤 목적, 목적이라면 좀 이상하다. 그치? 부부 사이에 이 목적이라면 좀 이상하다. 그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기인이라는 거다. 기인이 그냥 사람이 나타난다고 기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로 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기인이다. 그럼 내가 지금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해? 생활의 보탬이 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기인이 무엇이 된대요? 기인이 바람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자기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사람 자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기인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바람이 되버린다 그러면 바람은 언제 날 것인가 이런 것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풀면 곤란하기 때문에 수리사조에서는 <웃음>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 이 바람이 언제 일어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란 그것을 풀수 있는 것은 이 수리사조밖에 없다 그치? 여기서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자지한 내가 나아가는 길에 내가 나가는 길에 어떤 명목으로는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길이다 그럼 그 길은 어떻게 찾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찾을까? 이동쪽 꺾고 있으서 에이 그만하면 그런가 그건 나타난 시기고 <웃음> 어떤 사람이 내 길일까를 말 모는 거지 <웃음> 아니, 아니, 갈 길을 열어줬습니다 아이, 제발. 갈 길이 그 뭐검상하잖 가는 길인데 똑같은 길인데 나를깨보면 고려하잖아 네 기인형. 껑망이. 네. 가는 길 열어준 거 말씀 맞네요. 가는 길 열어주고, 어할수 있고 뭐 기회를 줄수 있고. 아, 그런데 그래, 이게 지금 이게. 근데 이 길에 가는 그 시기에 고와 응. 관련돼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거나 아니면 그 쪽에서 뭐 이렇게 가르막 그냥 그냥 그냥 한번안 돼. 응. 점심 밖에안 된다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풀어주라고 내가 그만큼 신신다고 하는데, 그 얼른 등땅 하고 앉아있어요. 고민이 되면 모른다고 딱 잡고, 모르겠지! 아, 이래 빼야지. <웃음> 이 얼른 등땅 하려고. 돈 있는 사람? 에이, 돈 많이. 무슨 사고가 많이 돈 갖고 이게 뭐든 힘들 되겠나? 안돈 많이 준다. <웃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웃음> 지금. 아, 지금부터 이쁜데 있잖아요. <웃음> 그래서 지금도 푼다 했잖아 그래서 이 기인을 푸는 데는 우리 간단하게 나중에는 세 가지 가지고 푸는 데 지금 세 가지 갖고 못 푸니까 두 가지 갖고 푼다 기인이 적체가 뭐냐 기인은 어디서 있는 게 기인일까 여러분들 해봐 자세히 해봐 학생 때는 공부를 같이 선생님 야이희는도신이고 재원이고 그러는데 기인이라는 것은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인연법이고 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럼 뭐가? 3하고 5라는 거다 3하고 5 3은 안 좋아요? 그런 3은 필요없고 그래서 3하고 5하고 8갖고 푸는데 네, 3, 5, 8, 예, 3하고 5하고 갖고 푸는데 오늘은 복잡해서 안되고 3하고 5하고 가지고 푼다 근데 네, 불은 한 거예요. 불을 졌는데 딱 이렇게 달라둔다. 이렇게 되 자, 열을 되게 되게 되면 <웃음> 자, 첫 번째, 우리는 인연이 이 도싱들에서는 긴 인연을 받아들여야 요긴 인연. 음. 길게 했잖아. 음. 그런데 우리는 긴 인연을 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근데 이, 박사님 이거에 대해서는 전 강의 좀 처음 부는 건데 지금 있잖아요 아이 뭐,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처음 듣는다고 얘기한다. 아니, 아니. <웃음> 그, 아, 그, 기인. 아, 구합 볼 때는 봤는데, 기인으로서 이렇게 설명한 건 처음이에요, 저는. 맞아, 모르면 지금부터 듣는 거야. 응? 음, 모르면 듣는 거야. 그치? 자, 인연 법에는 우리는 어떻게, 기인 인연이라고 하는 거야. 기인 인연. 그치? 아, 우리 지금 기인 잖아 그러면 이거는 인연 법으로 기인인데, 그럼 나를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가? 어떤 인연이 긴 인연이 될까? 어떻게 도움을 풀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잖아 도처마다 아, 입에 밥을 다 이어주야만이 예수도 모르는 예수도 모른다고. <웃음> 아 참.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은 만난 인연이 긴 인연이 돼야 되고 긴 법이 돼 인연법이 돼야 되고 나를 하는 일이 가는 길을 도울 되잖아 내가 가는 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러면 무언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행을 찾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음. 보따리라는 거다. 음. 에? 음. 보따리 라는 거다 응? 보따리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 여기서 우리는 한대 음. 보자 자 여기는 안나경 안, 안 우리는 그 뭐고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따리가 청색 보따리다 그죠 네. <웃음> 여기는? 용 보따리 여기는 무슨 보따리? 론보따리 어 노란 보따리네 여기 노란색 보따리다 그제 그러면 만약에 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성기 씨입장에를 보게 되면 안나경 아나운서가 바로 나를 챙겨주는 내 가는 길을 도울 수 있는 인인이지만 은 안나경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성기 씨는 아니다는 거 그게 기인이 아니다는 거죠 뭔 얘기지? 음, 그러니까 어차피 누구라도 하나는 되면 하나는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 입장에서 봐야지 나를 도울 수 있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이건 도심이라 했잖아 나는 지금 한번 실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네 기인이라는 것은 힘든 사람인데 도우는 사람이 기인이지 도움지도 못하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기인이 아니잖아 만약에 뭐 그렇다 하면 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웃음> 그건 기인이 안 된다 했잖아. 그는 기인이 아니잖아 어제 그 생만, 생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생만 안 하는 거. 이거는, 이거는 오직 생밖에 없어요. 오직 힘포 다리만 필요하네? 아니, 음, 근데 그거를, 미혼, 미혼인 사람들은 상황 상처가 없고, 아, 재혼은, 재혼은 아, 아, 다르지. 제혼이... 결혼한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아니? 이것을 풀면 안 돼. 그러나 도신들은 이것을 풀어야 돼꼭도신들은 아, 그러니까 응, 이것을 꼭 풀어야 돼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 거야 이거. 도신인데 이것은 꼭 풀어야 돼자 그러면 기인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기인인연법에 의해서 자 이렇게 딱돼 있을 때자아나운서는 여기고 이승기 씨는 여기 아이가 그치? 이승기 씨 입장에서는 이것이나 이것이나 다 긴이야 응? 이승기 기사도 천이나 이거는입만 빼고 입만 빼고 천이나 지나 다 긴이야 긴 인연이야 왜인을왜안 같은 것은, 것은 아니야 2 1번인데 21번이니까 자기가 인이니까 같이 인을이면 안되지 그러니까 이거 안나게 응? 안나하수있이는 자기는 지다, 이 말이야. 자기가 진데 기인은 뭘까? 인 밖에 없는 거야, 아니? 응? 그럼 인은 아예 없어요? 응? 인이요 인의 기운 뭐? 인의 기운은 아예 없네요. 기인. 인의? 네. 인는 천도 되고 지도 되는 것이 기인이랬잖아. 아, 그래. 인은 아래로다 되잖아. 천은 인만 기인이야. 음, 아, 그래요? 그럼 음. 천은 입만 긴이 되는 게, 이건 도시들이 이제 푸는 거야. 음. 지도 입만 필요하고, 지도 입만 필요한 게. 일만 음. 도시가. 이는 아래로 다 긴이 음. 되는 거지만은 천은 입만 긴이고, 지도 입만 긴이야. 그러면 이 둘이 희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층이 씨는 어 올라가도 긴이고 밑에로 와도 긴이야. 똑같은 거 말이야. 그러면. 안나경 음,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만 와야 기인이 되는 거아니이 재미난 걸 풀어주는 인, 인이 생해준 사람이 와야 기인이잖아 진짜비이잖아 그렇죠인이이 사람이 노란보타리 아니까 그제? 음, 음. 노란보타리인데 이청색보타리니까 끝나는 거지 그제? 도시 경에는 이승기 신대는 안나경 아나운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끝내주는 거지? 정말 그렇잖아. 그제 내가 골라도 참 오늘 잘 골라는 거야. 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도싱 이건 아니고 결혼할 사람들은 아니고 이건 천상 배필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도싱에서 우리는 검실 부부의 긴 검실 부부를 찾는 거예요. 이. 그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긴 인연을 풀고 우리는 어떻게? 오행에서 생해주는 우리는 인을 잡는 것이다. 오케이? 네. 우리는 진에서 힘보따리라 해야 되네. 진, <웃음> 진만. 아, <기, 기인만큼. 웃음> 자, 그러한 우리는 결혼해서 우리는 궁합 자, 그래서 여기서 자꾸 우리가 운명수를 계산 한번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앞에서 못 들은 사람들. 자, 운명수 계산하는 법은. 유튜브에서 운명수를 치던 운명수 계산법을 치던 여기 보면 상세하 운명수를 자기 계산과 자기 부부과 어떤 사람과라도 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상세히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그 운명수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차근차근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선녀들은 상왕상축으로 네. 하고 도심은왜 상생으로 하는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도싱들은 안된다 도싱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선남선녀가 결혼하는 거 하고 네. 도싱들은그 기인을 찾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다는 거다 네. 음. 기인식이 아닌 다른 시기에서 음. 그나마 그래도 찾는다면 은 돌싱이 연애 그 운에 들어오는 그긴그 그 시기에 안내하는 것도 해줘야 되겠죠, 선생님. 자, 이런 거는 네. 언제 네. 어, 언제? 이 선남 선녀가 돌싱 아니야, 돌싱이야. 돌싱들은 네. 이 시기에 오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이 시기에 오는 날 기는 정말로 좋은 기는 아니더라도 장부값 나는내 이제 빚을 네, 갚아주겠고 네. 나의 빚내 이제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온. 사람 이건 인연이다 근데 그것도 그런면 응. 상고 올라 봐야 되겠네 이러면 저 좋지 응. 항상 좋지 근데 조국에서 딱 걷고둬서 만난 건데 그건 평생 갚아야지만 죽도록 거생하면서 갚아야지만 질문 그 있어요 제가 좀 해결했어요 응. 그 한해 이동수쯤에서 만난 건 또. 이동수에는 항상 되잖아 한해 이동수에는 오. 이렇게 딱되있으면이 네. 시기 이후부터 이동시에 들는 가더라도 이월 네. 이후에 아, 월 이후에 우리 일년 분이 딱지 월 이후에 그 전에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니라는 거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니다. 는거이월 이후에 다 오래 걸리다그거는정치는 수밖에 없다 그는 거정치는 수밖에 없지. 그때는 이제 뭐 삼고 오르다 그거는 이제 또 하면 뭐다. 그거는 삼오로 가야 돼. 아, 더. 이거는 삼오로 갖고 열심히 또 풀어봐야지 기인인지 아닙니까? 그리고 천상백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 좀 해주시는 게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아니, 그 천상백필이든, 뭐든, 그럼 지부터 아, 천상백필은 그냥, 이 하늘이 준 뜻이기 때문에 그냥 오게 되는데. 그 인연을, 음, 그럼 또 승리해줘야 되겠네. 아, 아, 또 승리해줘야 되겠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았어요. 저희는 좀안 승리했었죠. 아, 그래도. 아, 맞춰야 되는 사람. 음. 응, 네. 참. 또이이야기하면또 지금 뭐또 그거가 크지만. 자,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결혼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꼭 알아야 될게 있다. 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이 되겠나? 안, 안될 수도 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요 내가 인런데 중매아쟁이 아무리 풀어도 이게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을 다 해갖고 가는데 이 비정상적인 결혼을 못하는 정말로 우리는 외톨이 외톨이들이 있어요 <웃음> 외톨이들이 자 그래서 이 외톨이 이 외톨이는 이, 그냥, 자기가 못 가겠나? 아니다, 라는 거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막, 에, 너무 깊이까지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자기가 결혼을 못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자기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능력적으로, 완전히 이거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이고 돈도 잘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도 이런 인연이 잘안 나타나는 것은 이것을 막는다는 거다 뭐가 막느냐?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자꾸 귀신 타령하면 안 되고 이이 이 도상기들이 귀신 맞네또 봐라 또봐 그럼 조금만 도상기들이 해방을 놓는 귀신이 많아요 잠가 못건는 특히 장감 못간 기, 그 다음에 원하니 사랑에 우리가 엉쳐서 우리가 실생 기, 초롱기, 네, 초롱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방 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그 뭐, 많아요. 근데 그 길들이요. 응. 남자에게는 여자가 붙어 있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붙어 주로 붙어 많이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상대이죠. 응?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자 여자예, 여자예. 남자가 붙어있는데 남자가 볼수 있겠나? 남자 다친해보지 남자에 여자기가 붙어있는데 여자 보면 다친해보는 거야 근데 이 키의 힘이 아니고도 못 가는 사람도 있지 네. 이거는 인연이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자. 기의 작용에 의해서, 기의 작용에 의해서 해방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치? 네. 이거는 우리 처리를 해야 돼 이것을 무리치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 기의 작용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인연이 이어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인연익기다 있다가오고요이기는 거에요 인연익기다 이것을 인연이 있지를 못해서 그렇다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 보고가면 조상의 공덕이라는 거다. 공덕이 부족갖고이 인연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이단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손이 끊기다는 거 있죠 손이 끊기다. 이거는 조상의 공덕이 부족하다는 거다. 그럼 이것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이런데 강의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인연을 이겨가는 것이고. 이것을 해방을 놓는 것은 어떻게? 해? 이것을 막아내, 쫓아내 고 막아야 돼.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렇잖아. 부부들이, 부부들이 자식이 부족한 사람 있다, 그치? 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인연이 못 이어서 인연이 생겨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꼭이 자식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해? 이 인연을 바꾸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그러면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1년 안에 누군가 하나 또 잡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풀어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아지겠어요 자식이 없는데 공을 너무 많이 들으면 너 하나 잡... 바꿀 수도 있어요 생명을 바꿔 갈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까지 복잡한 것까지 하면 다른 사람 욕하니까 안되고 자이 외톨이들은 이런 두 개의 큰 작용이 있어요 모든 것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유튜브 가가지고 운명수 계산법을 찾아갖고 운명수를 계산하고 그러면 각 집의 부부들 운명수를 계산해보세요 하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 퍼포스, 저, 우리 젊은, 우리 유능한이가 우리 상담선생이 있으니까, 포포, 컴퓨터에 퍼포스를, 뭐, 뭐랬나? 퍼스 수리사주? 퍼포스를 탁한치 보세요. 그럼 지금 봐요. 자, 퍼포스. 퍼포스를 하면 탁! 시어세요 그러면, 그게 전화번호가 탁 놓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바로 막, 운면서몇 번, 남자, 누구, 여자, 누구, 딱 하게 되면, 모싹 풀어줄 거라그 근데, 저 이제 전화하면, 상담 만 하니까, <웃음> 죄송하지만, 내일 전화할 필요는 없다. <웃음> 그러면, 저 이제 오게 되면, 저, 어디고? 수리사주콤으로 들어가서, 응? 여러분들, TV로 검색이렇고 이런 궁합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잉? 응?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 선택하는 방법 여기는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제 더 이상 뭐 모른다 소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죠? 네. 자, 그래서 선남선녀가 결혼하는 방법과 도시인들이 결혼하는 방법은 다르다. 그리고 연애와 결혼도 다르다. 네. 궁합과 이혼도 다르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복잡한 것들을 우리는 궁합이 좋다 난 좋나 나쁜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부 다얼숙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죠? 오늘 이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